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라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각자 원하시는 쌍꺼풀 라인의 모양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상담을 할때 원하는 눈 모양을 가진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 가져오시는 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눈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지라도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가져오시는데 제가 보면 그눈 모양이 다 달라요 꼭그눈 모양을 원하신다기 보다는 그냥 예쁜 연예인 사진을 가져오시는 거죠 심지어 그 중에는 쌍꺼풀이 짝짝인 경우도 있어요 오늘 닥터진이 쌍꺼풀 라인의 모든 것을 콕콕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과연 어떤 라인이 나한테 잘 어울릴지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 많은 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끊지 마시고 지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쌍꺼풀은 라인의 시작점의 모양에 따라서 인폴드, 아웃폴드, 인아웃, 중간폴드로 나뉘며 라인의 주행 모양에 따라서 말광형과 평행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의 모든 쌍꺼풀을 말광형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인폴드는 쌍꺼풀 라인이 몽고주름 아래쪽에서 시작하면서 쌍꺼풀의 앞쪽이 숨는 모양인데요 대부분 몽고주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자연적인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쌍꺼풀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인폴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인폴드는 그래도 보기 괜찮지만 수술 후에 생긴 인폴드는 미용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몽고주름이 심한 분이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앞트임을 안 하게 되면 이 인폴드가 생기게 돼요 앞쪽에 쌍꺼풀이 좁은 모양이기 때문에 라인의 모양은 말광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몽고주름이 다소 심한 분이시거나 작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 여유공간이 많지 않은 분에게 적합하고 이런 경우 무리하지 않고 인폴드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인폴드를 가진 연예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서현진 님이 있는데요 어, 제가 구할 수 있는 연예인 분들의 사진은 대부분 표정과 포즈가 이렇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안쪽팔리나? <웃음> 쪽팔려. 정면을 볼 때나, 눈을 크게 뜰 때나, 살짝 뜰 때나, 아래를 볼 때나,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인폴드로 보이죠? 자, 두 번째로 아웃폴드는 쌍꺼풀 라인 앞쪽이 속눈썹 라인과 만나지 않고 떠있는 모습인데요. 아웃폴드는 눈꺼풀의 지방과 눈살이 많지 않은 서양인들한테서 잘 생기는 쌍꺼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에서는 자연적으로 아웃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경험적으로 익숙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티가 좀더 나게 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눈코입이 또렷하고 서구적인 마스크를 가지신 분 눈이 약간 크고 돌출되고 몽고주름이 심하지 않은 분 눈과 눈썹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는 눈에서 아웃폴드가 잘 어울려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탤런트 조보아님을 들수 있는데요 예쁜 아웃폴드가 정말 잘 어울리죠? 예외적으로 크고 돌출된 눈은 아니지만 아웃폴드가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이한희님이 있어요 눈만 본다면 가늘게 긴 편이지만 시원한 인매와 글래머 몸매 덕분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서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아웃 폴드인데요 이 인아웃 폴드는 한국형 미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에요 정의상으로는 인폴드와 아웃폴드의 중간이지만 라인을 잡아봤을 때한번에 인아웃 중간 폴드가 나오는 분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몽고주름의 영향을 덜 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트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닥터진이 처음 수술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아웃 폴드라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공감을 얻고 먹혀들고 그러면서 새롭게 자리 잡은 용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폴드, 아웃폴드는 정의가 굉장히 쉬운데 이 인아웃 폴드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닥터진 생각에는 인아웃 중간 폴드란 것은 눈 앞쪽에 누호의 경계선보다 앞쪽에서 쌍꺼풀이 시작되는 심하지 않은 살짝 덮인 인폴드라고 생각해요 또 인아웃폴드는 정면을 볼 때는 인폴드 같지만 약간 눈을 살짝 뜨거나 아래를 볼 때는 아웃폴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인폴드는 그렇게 눈을 떠도 계속 인폴드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선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양인 같은 아웃폴드는 좀 부담스럽고 동양인의 작은 눈의 느낌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몽고주름이 심한 분들이 그냥 쌍꺼풀을 하게 되면 인폴드로 라인이 잡히는데요 이 인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앞트임을 하시게 되면 인아웃 중간 폴드가 생기게 돼요 인아웃 폴드를 가진 연예인으로 김소연 님이 있어요 김소연 님을 대표 연예인으로 꼽은 이유는 어떤 때는 인폴드, 어떤 때는 아웃폴드 어떤 때는 짝짝이로까지 보일 정도로 그 라인의 경계가 컨디션과 표정에 따라서 아주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닥터진생각에는 누구나 자기에게 어울리는 정답 폴드와 라인이 있는 법이고 그 폴드와 라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어떤 폴드를 갖고 있어서 예쁘니까 나도 그 폴드를 하면 예뻐지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중에는 심지어 짝짝이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적으로 예쁜 폴드와 라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재밌게 영상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